어디에서 출연했는지입니다. 미국 언론이 요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의혹 예,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여기 지금 편복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, 편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알파벳은 핏뽀 이렇게 그대로 읽어가고 자 여기 보시면 excrement The excrement of bats is used as a medicine 약으로 이저 박쥐똥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약으로 이때 박쥐똥이 사용되었다 라는 거죠 편복 박쥐 bat 자 이게 지금 1883년 산토 중국 남부 광동성 동부 중국 남부에서 또 광동성 광동성에서 동부지역 산토우 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839년 1919년 자 그래서 140년 동안 이 배트맨의 아 이제 박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참 상하이 1983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산토우 자 그래서 뭐 Baptist, Baptist, Baptist Mission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이 출판을 다한 겁니다.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. 예? 자 그래도 우, 그래서 우리도 이 사전을 편찬할 때 좋은 문장 그 필요 없습니다. 객관적인 거 이런 이런 문장이 엄, 지금 엄청 소중하지 않습니까? 이한 문장으로 인해서 아 1883년도에 산 고척 지역에서, 산동 지역에서 이런 저저 저 박쥐 똥을 약으로 썼구나.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동굴로 사람들이 저 사냥하러 갈거 아닙니까? 똥도 캐고, 똥도 주워오고, 뭐 똥만 가져왔겠습니까? 박쥐도 먹 가져와가지고 먹 잡아먹고 그래 했지. 안 그렇겠습니까? 근데 140년 동안 이 박쥐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. 박쥐가 진화를 한 겁니까? 아니면 사람이 자연을 파괴해서 이렇게 박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잘못 주스 먹어가지고 이게 저 병이 병이 온 병을 옮았는지 그 옮은 그저 박쥐를 갖다 사람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지 자참 미스터리입니다. 140 140년 전에 여하튼 박쥐 똥을 사람들이 먹었다, 약으로 먹었다. 중국에서 상하이 저 저광동성에서광동성에서 광동성에서 먹었으면 어디 뭐저 북경이나 저쪽에서는 안 먹을게 있으니까 다 먹었지 일단 사전에는 요렇게 돼있다 예 네, 그래서 이거 뭐 워낙에 중요한 문장이라서 자, 편법. bat. 박쥐. 자. 광동말이라고 합니다. 광동말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. people i hawk or yeah. people i hawk or yeah. the x c x c r e x c r t xcremental bat. 이거 아 이거. bat. 집합 명사로 서이지가 is used as a medicine. 자, 여기 중요하죠. 메디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. 예? BATS 박쥐의 똥이 약으로 사용되었답니다. 삐바사이허거이 예. 자, 광동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편먹